보이는 이 화면은 4채널 블랙박스입니다. 4채널인데 최대 8채널까지도 확장 가능해요. 똑같은 화면이 두개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어떤 모니터가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7인치 좀 작죠. 얘는 9인치 모니터, 모니터예요. 그죠? 9인치가 좋네요. 보기는 화면 4개 나오고 있고요. 이 블랙박스 본체는 여기 보이는 조그만 네모난 장치입니다. 이게 본체예요. 이 본체에 카메라 4대와 모니터를 연결했어요. 전원을 연결했고요자이 본체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자 뚜껑 잘 보이십니까? 뚜껑을 열면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 기판 하나 있네요. 한국책을 꼽을 수 있는 기판이 있고요 이거 고장나면 블랙박스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장 나면 저 기판만 그냥 통째로 교체하면 돼요. 그리고 기판 교체 비용은 저희가 단가 뽑아봤는데 만원 조금 넘습니다. 배송비까지 하면 2만원 미만일거예요 기판 교체 비용은 물론 저희가 이걸 판매를 시작하고 a s 를 한다면 1년 정도는 기판 망가질 때마다 무상으로 택배로 싸드려야죠. 기판 교체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할수 있겠네요. 요정도는 자 뚜껑을 한번 열어봤고요. 자, 이 블랙박스 설치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설치방법 자 여기 블랙박스 똑같은 제품이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카메라 꽂는 단자가 4개가 있어요. 8채널로 가면 여기 지금 4핀인데 8채널 제품에는 5핀 항공 잭이 있고요 항공 잭 하나에 카메라가 2개 달립니다. 2개 달리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VGA 단자예요. VGA 단자에 모니터를 꼽아주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볼까요? 열쇠가 있네요. 자 여기, 여기 보시면 메모리 카드를 SD 카드를 꼽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 자 여기 설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4대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4대에 연장선이 있고 연장선을 꼽아주기만 하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모니터가 항공잭으로 되어있으면 여기에 꼽고, VJ잭으로 되어있으면 여기에 꼽고요. 요거는 전환을 연결합니다. 파워. 요정도만 알아두시면 설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설치한 거 보이시나요? 카메라, 카메라. 저 안쪽에도 카메라가 두 대가 있어요. 블랙박스. 트럭에 트럭이나 버스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은 엄청 쉬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구멍을 뚫고 전선을 뺀 다음에 전선을 예쁘게 정리하고 그리고 얘도 뭐 나사 같은 걸로 고정을 시키고 그 부분이 힘들 거예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블랙박스 연결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sd 카드로 움직이는 블랙박스 고요또 다른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크죠? 큽니다. 이거는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는 블랙박스입니다. 여기 하드디스크 충격이 약하죠. 그래서 완충장치가 붙어있어요. 얘는. 자,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설치 방법은 똑같아요. 단자 구성도 동일하고요 자, 저희가 이 하드, 요새 4채널 같은 경우는, 4채널 8채널 같은 경우는 카메라 4대, 8대 분을 동시에 놓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최대 요새 많이 쓰시는 분들은 500기가는 기본이고 1 테라까지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드를. 자, 이게 하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 블랙박스를 팔때이 하드는 웬만하면 저희 거를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중국산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하드는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하죠? 일반적인 하드예요. 이 안에 자기식 원판 디스켓이 들어가 있고요. 회전해요. 근데 이 일반 하드디스크의 가장 큰 단점은 충격을 받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요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얘는 망가져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블랙박스라는게 사고가 났을 때그 기록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기록을 한번 보려고 한 거잖아요. 물론 도난 방지 기능도 있지만요. 근데 사고가 나는 순간 에는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났을 때이 자기식 카드디스크는 거의 90% 이상 망가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드디스크형 블랙박스를 선택하신다 그럼 하드 는 네이버에 보시면 ssd 하드라는 게 있어요 생긴건 이거랑 똑같습니다. SATA 방식이라고 찾으면요 ssd 라는 하드가 있고요 그걸 장착하면 ssd 하드는 충격에도 망가지지 않고 견딥니다 ssd 하드는 뭐냐면 이런 자기 디스켓이 들어있는 하드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메모리 있죠 램 램이 들어가 있는 하대요 가격은 네이버 찾아보니까 500기가 정도가 8만원대고요 1테라가 1 7만원대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드라이브식 고용량 블랙박스를 쓰실때는 디스크는 사지 마시고 공기계만 산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ssd를 추가 구매해서 장착하세요.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때도 하드리스크가안 망가집니다. 저희 그래서 기본 옵션에서는 하드를 빼버릴 거예요. 저희는. 그럼 이제 카메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요거는 적외선 방식이에요. 좀 사무실에는 적외선 방식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올릴 카메라는 성광 방식이라고 아주 작은 빛에도 반응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올릴 거고 요거보다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는 완전 방수카메라에요. 차량 외부에 장착되는 카메라고요 차량 내부에 버스나 트럭 운전석에 장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동그란 카메라를 쓰는게 편해요. 이 동그란 카메라는 방수기능은 없어요. 근데 뭐 운전석까지 비가 들이칠 일은 없잖아요. 이런걸 쓰시면 되구요. 그리고 전선길이 궁금해요. 전선길이는 자, 전선 보이시죠? 5m짜리 1개 그리고 20m짜리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5m는 운전석 쪽에서 쓰시면 되고 20m는 좌우 측면과 후방에 쓰시면 돼요. 전선 너무 길면면 뭐 잘라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리모컨으로 터치스크린 아니에요. 터치스크린 아니고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고요 조정 방법은 따로 촬영을 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현재 보이는 건 그래도 한번 로그인을 해볼까요 현재 보이는 거는 영문판입니다 중국 제품이지만 영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제품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글화 작업 두달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8월 정도면은 한, 완벽한 한글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글판이 나오면 업데이트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 파일을 드릴 거예요. 업데이트 파일을 USB나 SD카드에 넣고 꼽아요. 보이죠? 꼽고 기계를 한번 껐다 키면 한글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런 걸 저희가 가을 전까지는 업데이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거고요자 이거는 이제 사용방법 매뉴얼은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 있죠. 저희가 블랙박스를 취급할 때는 뭐만 취급할 거냐면요. 여기 보이는 기계. 기계는 두 종류에요. sd 카드를 넣는 기계와 하드리스크를 넣는 기계 그리고 4채널과 8채널. 그렇게 그 기계와 카메라만 세트로 취급할 거예요. 모니터는 뭐 추가 상품에 넣겠지만 사지 마세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찾아보면 요런 거 하나씩 집에 굴러다닐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블랙박스의 걸 사용해도 되고요. 괜히 뭐 블랙박스 사면서 메모리 사고 모니터 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맞는 거 쓰시면 되고요. 저희는 카메라와 기계만. 기계 위주로 취급을 할 겁니다. 모니터도 이거 굴러다니는 거 한번 달아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달아도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자, 또 설명 드릴게요. 뭐 설치방법 엄청 쉽고 차에 구멍 뚫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메모리랑 모니터는 메모리는 좋은 거 쓰시고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요. SSD로. 그리고 모니터는 굴러다니는 거 아니면 본인 취향에 맞는거 뭐 위로 달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매립형도 있고 본인 취향에 맞는거 구입해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편하게 작업을 하려면 모니터에 vga 단자가 있는 모니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설치가 편해요. 네 이상으로 4채널 그리고 8채널까지 확장되는 블랙박스였습니다. 아, 이 블랙박스 4채널일 때는 해상도가 FHD급이에요. 1080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8채널로 카메라 8개도 하면 해상도가 약간 낮아져요. 720p, AHD급이라고 하고요. 그정도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4채널일 땐 FHD, 1080 그리고 8채널일 땐 AHD, 720p입니다. 자, 이거 6개월째 우리 상실에서 블랙박스가 아니라 뭘 감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시카메라로 달려있었어요 6개월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6개월동안 뭐 떨어뜨리고 분해하고 제조를 펴고 했는데 망가지진 않네요 네 이상 8채널 블랙박스를 소개했습니다